안녕하세요 건강하게 노래하자 보컬 살롱 백호입니다 음치 박치 과연 탈출 가능할까 1편에서는 음치 탈출이 불가능한 경우인 감각적 음치에 대해서 알아보았죠 혹시 못 보신 분이 계시다면 여기 이 영상을 먼저 보고 와 주시고요 2편에서는 음치 탈출이 가능한 경우인 운동적 음치와 시민성 음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제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운동적 음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운동적 음치는 청각적으로 문제가 없는데도 잘못된 발성으로 인해 음정이나 박자를 제대로 표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발성 또한 근육을 다루는 운동의 한 종류니까요. 그리고 음치와 정상인에게 각각 불협화음을 들려주고 뇌파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실험을 한 예가 있는데요. 일반인이나 약한 정도의 음치를 보이는 사람들은 대략 200ms 후에 반응을 보였고 심각한 수준의 음치들은 대략 600ms 후에 반응을 보였다고 해요. 이게 바로 음치 탈출의 키워드인데요. 바로 모니터링 환경입니다. 음악에서 모니터링이란 소리를 듣는 환경을 말합니다. 예를 들 그래서. 조용한 환경에서 자신의 목소리가 잘 들린다면 모니터링 환경이 좋다고 할수 있고 시끄러운 환경에서 자신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면 모니터링 환경이 나쁘다고 할수 있어요 2000년대 전후까지만 하더라도 음치 탈출을 위해 쇠로 된 양동이를 뒤집어 쓰고 노래를 해라 라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들려왔었어요 TV 프로그램에도 자주 등장했었고요 이 또한 자신의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방법 중 하나라는 거죠 하지만 요즘은 워낙 장비들도 좋아졌고 쉽게 구할 수 있으니 말 그대로 옛날 얘기죠 제가 개발한 트레이닝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박치 같은 경우는 수강생 분께 충분히 귀에 익은 쉬운 멜로디와 리듬으로 된 노래를 제 피아노 반주와 함께 부를 때 수강생 분이 빨라지면 저도 반주를 빨리 쳐서 박... 맞게 해드리고 수강생분이 느려지시면 저 또한 반주를 느리게 쳐서 계속 정확한 박자의 음이 맞을 수 있도록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음치 같은 경우는 쉬운 스케일을 반복해서 연습하며 다른 키의 스케일을 부르고 계신 수강생분의 키로 제가 천천히 키를 옮겨가며 점점 음이 가까워지는 걸 느끼게 해드리는 거예요 보통 화음으로 느껴질 수 있는 한음 반 이상의 부력은 인지하지 못하시지만 제가 키를 바꿔가며 한음에서 반음 까지 가까워지면 거의 대부분 본인의 음이 안 맞는 걸 인지하고 올바른 음으로 맞출 수 있어요 이건 제 자랑 인데요 감각적 음치와 시민성 음치를 제외한 운동적 음치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100%의 교정률 을 보이고 있답니다 두번째로 시민성 음치 입니다 시민성 음치는 음악적 능력은 있는데 심리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음정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자신감이 부족하다던가 혹은 어렸을 때 망신을 당한 적이 있다던가 다양한 이유의 심리적인 이유 로 음치가 된 거죠. 여러 가지 예를 들어 보자면 평소에는 자신감이 넘치지만 부족한 노래 실력으로 인해 우스갯거리가 될까 봐 아예 노래와 담을 쌓고 시도조차 하지 않아서 음악적 능력이 전혀 개발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어릴 적 트라우마로 인해 머리로는 몸에 명령을 내리지만 막상 몸이 잘 반응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음악과 관련이 없는 상황이지만 아무리 큰 호흡을 가져가더라도 아예 큰 소리를 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드라마나 만화 같은 데서 자 자신감이 낮은 캐릭터로 심심치 않게 볼수 있어요. 제가 겪어보았던 시민성 음치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래를 잘 부르고 싶은 마음에 학원을 찾아오셨지만 막상 아주 간단한 멜로디도 입 밖으로 내는 것조차 힘들어 하셨고 여러 번의 시도 끝에 소리를 내보아도 얼마 가지 못해 포기하시고 제가 이유를 물어보면 그냥 못하겠다, 너무 힘들다, 마음은 이게 아닌데 잘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일단 자신감을 회복하기 위해 분노를 표출한다는 생각으로 저와 동시에 시원하게 소리 한번 질러보자고 해보아도 막상 수강생분은 소리조차 못지르시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 학교를 다닐 때에도 다같이 외국가나 교가를 부를 때 혼자 웅얼거리기만 해서 선생님께 혼난 경험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처럼 시민성 음치는 우선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정말 이겨내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든 스스로 이겨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외의 방법으로는 심리치료나 최면치료를 시도해 볼 수도 있어요 세번째로 대칭으로 이루어져 있는 성대의 길이나 두께가 다른 사람들은 뇌에서 정확한 음정 정보를 내려보내도 그 음을 정확히 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비염이 너무 심해 코가 막혀서 올바른 발성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경우는 보컬 트레이너 보다는 좋은 의사 선생님을 먼저 찾아가야겠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토록 다양한 케이스의 음치가 존재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의 의지일 테고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올바른 지식을 가진 좋은 트레이너를 만나는 거예요 혹시 지금까지 음치 탈출을 포기하신 분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용기를 내보시기를 제가. 응원할게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이상 건강하게 노래하자 보컬살롱 백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